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인데요. 오케이, okay, 그럼 여기서도 더 중요한 표현은 뭘까? 평등 음, 평등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중요하겠지. 네. 그면 사회 불평등이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한 상황이 되겠지. 옳지옳지. 옳지. 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는 거야. 그럼 이런 사회 불평등은 왜 나타나지? 왜냐하면 자원이, 사회적 자원이 소호하기 때문이고요. 그렇지. 그리고 분배가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. 지금 두 업으로 쉬어갔지. 사회적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, 그 사회적 자원이 첫째 희소하고, 둘째 제대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으니까. 네. 꿀띠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